박홍근을 내세워 윤정부 이러면 재미없어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윤정부를 은근히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 좀 살살해 줄수 없냐면서 그러면 우리도 협조하겠다는 식의 나름 채찍과 당근을 보여주려던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번 국회교섭 대표연설에서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라거나 검찰공화국이라거나 권력을 사유한다느니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들먹이면서까지 윤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건방을 떠는 정도가 상당히 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시간에 기자들이 박훈근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했는데 야당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냐 이것이 대통령의 답변이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좀 성한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의미 그리고 야당 정치인의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타붙다 언급해가지고 굳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을 세우는 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박홍근은 대통령이 자신을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로 깔아뭉겠다고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박홍근의 이같은 예민한 반응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일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은 대정부 연설을 듣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네 민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공격적인 수사를 좀 자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협력할 명분이 있지 않겠냐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수사 좀 살살하라고 전해달라면서 대놓고 부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의 이날 발언은 뜻밖의 여러 자유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 다름 아닌 문재인과 이재명 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맹렬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상호 같은 민주당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발견한 데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상호의 이날 발언은 그들이 얼마나 검찰의 수사 때문에 조해하고 긴장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간의 수사 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 좀 살살해달라는 속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위기의식이 그들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박홍근을 내세워 윤정부 이러면 재미없어 박근혜 정부처럼 탄핵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윤정부를 은근히 협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 좀 살살 해줄 수 없냐면서 그러면 우리도 협조하겠다는 식의 나름 채찍과 당근을 보여주려던 것인데 한동훈 장관에게 그것이 통할 거라 생각하는지 대정부질문에서 거의 찐따가 되다시피한 박범계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